여리야, 나 왔어. 조금 있으면 저희 녹화 시간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미호님? 에이. 요류야 진짜 인생쓰다 아 내가 여기 온다는 거 다른 남자 멤버들한테 말안 했지? 네 일단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무한테도 말안 했어요 휴. 무슨 일인데요? 아, 난 정말 남자 멤버들이 싫어! 요즘 체력 때문에 녹하기가싫다니까 네? 어제 너 녹화 안할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여맨님 <�Your> 언제 녹화해요? 지금 사항국 준비 중이니까, 저 앞에 있는 대본 읽으면서 기다려주세요. 그럼 이제 노가리 타임이라는 건데. 응? 어? 응? 음? 어? 어? <놀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도 똥 어, 마려 갔다 올까? 나도 많 올게요. 설마 오늘도 시작인 거야? 아, 아, 부지런하게 잘 썼대. 제 말똥을 어떻게 쌌는지 보고하지 마. 아, 오늘 기란 비릿떡을 쌌다. 아나 이번에 변기에 한가득 별사탕 느낌으로 싸버렸지 뭐옹 야밥 <웃음> <나, 나>. 스고이 제발 설의 똥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마 어제 콩나물 국밥을 먹어서 그런가 아 콩나물이 그대로 나온 거 있죠 야이런이런쟁댕아 형이 그 콩나물 내가 한입해도 될까 그 콩나물 내 점심 반찬으로 써도 될까? 좋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리 남자 멤버들은 왜 서로 똥 모양을 공유하는 걸까 제발 그런 얘기는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하란 말이야 더워 죽겠어 <웃음> <웃음> <웃음> 내 말이 진짜 우리 남자 멤버들은 평범한 가는 좀 거리가 먼그 뭐랄까 음 특별하다고 해야 될까 아, 맞아요 공감 맞지 우리 남자 멤버들은 서로 서로 한 몸인데 쓸데없는 것도 공유한다니까요 맞아 대화가 너무 더러워서 이야기에 끼어들 수가 없다니까 하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전에 이거 기억나요? 야, 근데 그렇게 나온다는 거 진짜 절 두고 봐. <웃음> 어? 오케이. 컷. 변현 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다 찍었으니까 이따 오세요. Bye -bye. 아, 그럼 다 10분 뒤에 올게. 음. 아, 어머니 보면 어머니 나오는데. 음. 다음 장면은 그러니까 제가 열로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와 가지고 환임면 되는 거죠. 음, 음. 그렇게 하면 되고. 일단 잠깐 기다려 봐. 나 대본 수정할 게 있어 가지고. 아네. 헤헤어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요루루, 날왜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 널본게 아니라 요루루 쟤다 좋아한다니까. 계속 촬영 때마다 날 힐크는 걸 쳐봐봐. 아 맞네. 아이누 좋아하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아 맞네 너한테 호감 어,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결혼해자는 거임 응 맞네 맞네 그린다 하 진짜 싫다 콩나물 반대해줘야겠네 좋아하는 거임 저거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웃음> 나는 곤란하다니까 <웃음> 음. <웃음> 자 이제 녹화 시작할게요 요일부터 이거 오셔가지고 연기하시면 되고 자 합니다 스마일 액션 <웃음> 얘들아 새학인데 아우, 안 죄송해요. 아침이라 목이 덜 풀렸어요. 아우. 아 엔지 아, 엔지. 나 그러면 잠깐 화장장 내려올게 <웃음> 화장실 좀. 요로로 내 앞이라서 설레 미쳐버리겠지? 너무 긴장하지 마. 나 같은 존잘남 앞에선 연기하기 좀 어렵긴 하지. 어, 진짜 뭐라는 거야? 저생님 아, 나... 같은 타입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휴, 봐봐. 쟤, 나 좋아한다니까? 고정관념을 안 가질 수가 없다니까. 여루루, 넌안 돼. 우린 직장 동료잖아. 집착하지 마. 난너 같은 고리 따분한 타입은 별로라니까. 아, 난 너처럼 맞춤법 틀리는 무식한 사람은 더 별로거든. 아, 그래. 여루루. 그렇겠지만 너가 우리 남자 멤버들은 몰래 좋아한다는 거야. 난 알고 있어. <웃음> 좋아한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웃음> 솔직해져 보는 건 어떨까? <웃음> <웃음> <웃음> 아, 그 김리아 님은 탈모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얘들아 어, 재밌는 얘기하고 있네 아 하나씩 다녀왔고 아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자 할게요 스마이 액션 <웃음> 얘들아 새아키인데 왜 셋이서 또 같은 말인거야 <웃음> 아, 뭐야 아 뭐야 <웃음> 뭔 소리야? 아 엔지, 엔지, 엔지, 엔지. 아 뭐야 또 누구예요 영희한내방구를 껴! 아이야 나야 아, 화장실 다녀왔는데 이게 관략근이 조절이 안 되네 아 아유 미유 이 동모형은 어땠는데 어제 초콜릿 먹었는데 아내 응아에서 초콜릿 향이 나는 거 있지 하 아, 진짜 에이야, 역시 흥이야 그거 한번 내가 찍 먹게 봐도 될까 어?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얘들아 요르르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 너도 더럽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내가 한입 먹어봤어! 달달하던데? <웃음> 초코쉐이크 엉덩이로 주룩주룩 초코바르나 우와 <웃음> 우리 남자 멤버들은 별로예요. 아, 뭐만 하면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막 주먹도 모르고 맨날 응가 이야기만 하고 진짜 이야기 같이 하기 가 싫다니까요. 인정 인정. 정말 그때 톡 쏠렸지. 인정 인정.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싫음. 그 있잖아 그거. 아. 아니 근데 제가 어제 옥수수를 먹고 잤는데 음. 오늘 아침에 음, 음, 음. 똥이 그냥 옥수수에 그냥 바바바 바꿔고 그, 그냥 파콘 아닌 파콘? 야 그거 기름에 튀기면 바로 그 카라멜 팝코넛 진짜 맛도리 땡기만 있으면 진짜 이게 몇 끼째야 예예예 그래서 녹화 언제 시작한? 벌써 한 시간째 누가림 네 죽이는 방이야!!! 어야야 그래도 야 담임님이 어른이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 지금 대본 수정 중이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아 아우. 이거 참 군대에서는 이렇게 빠릿하지 못하면 아 혼나는 거 알죠? 알지 알지 알지 야 임마 나 그래도 너보다 군대 빨리 다녀왔어 군보대로 따지면 내가 선임이야 에 아, 나는 최근에 갔다 온 사람으로서 오사 포병 대대를 나왔는데 오... 거기서 이제 탱크를 몰고 달리면서 이거, 그냥 야 아. 이거 이거 진심이다 이거 진심 어? 야 알지 알지 알지 아이 나는 말이야, 아이 몇백 명을 밥을 했어. 내가 또 취사병이잖아. 아이 너는 이런 거 못해. 어? 아, 그 <웃음> 모두들 밥 조용히 밥좀밥 해주실래요? 밥을... 전 특수부대 나왔거든요. 아 그래? 어? 제가 알기로는 댕댕이님 공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뭔 소리야, 저 특공대요, 예? 내가 이등병때 군대 공인, 얘기를 빠질 수 없다, 예? 너는 알지? 군대 가서 이등병때 군대 축구를 는면 내가 드리블을 하면 세 명을 딱 제치고, 병장님이 앞에 계시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어디게했겠어 공을. 아, 내가 이제 그 탱크를 타다가 이제 포를 쐈는데 막 아, 산에 불이 났지, 아, 막. 어, 내가 김정은을 잡을 뻔 했어, 그냥. 아니야, 오늘, 아, 오늘, 아, 오늘 군대 얘기로 아, 아, 아, 오늘 노가리 하나 두 시간 하자, 그냥. 병장님이 나딱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진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 맵아먹었다 이란 말이야 어? 아이, 너가 뭐 군대를 알겠니? 하.. 또 시작되었다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 그리고 축구 이야기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자.. 맨날 남자들은 자기들이 아는 이야기만 한다니까요 특히 윙여매님이 군대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그냥 기본 한 시간에 떠드는데 아, 진짜 지루해 죽겠어요 사스장님은 아니었으면 그냥, 그냥 입을 한대 쳐버리는 건데 리얼 리얼 완전 공감 공감 아... 10시간까지 음. 1시간 남았어요 오늘도 무슨 얘기를 할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음? 자, 어? 이거 하나 받아 어 오늘도 출근해서 남자들이 헛짓거리를 하면 바로 쏴버리자고. 좋아요. 좋아요. 향은 어? <웃음> 내 꽈야. 향은 내은내야은내야 갑자기 뭐아! 으, 으, 아. 으, 으, 어. 남자 멤버들은 이렇게 예쁜 여자 멤버들을 냅두고 맨날 매너 없게 똥 이야기나 하고 나같이 아. 초절정 미녀를 두고 맨날 내가 알아들을수 없는 군대 이야기만 잔뜩 하는 이 아저씨들 절대 용서가 안된다미원님이 무기를 바르세요. 그래! 제거하자! 넵! 어 왜그래 갑자기 왜그러냐고 오징어들이 쫓아온다 어 우리 여자 에이. 멤버들은 어 가끔 이상하다니까 에이. 너무 폭력적이고 맨날 치도 이쁘다는 얘기하고 못생겨가지고 어. 렌즈병이 심하고 뭔가 갑자기 기분 변화가 심하달까? 우리 여자 멤버들은 왜 이러지?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